자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음, 3 번이네요. 음, 3 번. 인터넷のおかげで世界中の人と簡単に話せるようになりました. 음, 인터넷 에, 덕분에 에, 어, 온 세상 사람들 사람과 어, 간단하게 에,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포인트는. 어, 나르죠, 나르. 어. 나르, 대다 어, 되었습니다. 어. 근데 동사 연결시킬 때는, 어, 요, 니, 나르가 됩니다. 어. 근데, 에, 자, 1번도 답이 에, 전답이 되는 것 같은데, 話すようになりました 음, 하면, 어, 어,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話せる, 이야기 할수 있게, 어, 가능성입니다. 어, 어, 인터넷 때문에 덕분에 어, 못했던 것이 할수 있게 된 거니까 3번이좀더 예, 어, 적절하죠. 음, 그래서 어, 3번입니다자 2번 정답은 1번이네요. 이 방에서 어, 어, 담배를 어, 피워서는 안 됩니다. 와이 개마생 뭐뭐해서는 안 됩니다. 어, 쪼, 어. 자 만약에 2 번, 4 번도 이, 이 와가 뭐였으면 가능할 수도 있죠. 쓰때뭐 <목소리> 이에스 <목소리> 어, <수>, <목소리> <않으신데>, 피오도 됩니다. 쓰때뭐 가만히 마세피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전답은, 음, 일본이네요. 今日も寒いけど,昨日ほど寒くないですね. 오늘도 춥지만, 음, 어제만큼 춥지 않네요. 하는 말이죠. 음, 자, ほど, 어, 만큼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ほど,ない. 어, 음, 부정의 표현하고 어, 자주 씁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아이. 어, 깊은 강이라는 어, 소설을 알고 있습니까? 깊은 강이라는 소설을 알고 있습니까? 자, 토유죠? 어, 라는 라고 하는 어, 입니다. 어. 다른 거는 말이 안 되죠.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음, 4번이네요. 아이 ,次の, <웃음> 次の発表, 발표죠. 어次の 응. 다음 발표는 나에게 시켜주세요. 응, 라는 거 해석하면 되겠지만, 응. 그다사이가 있으니까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 어. 근데 자 기본형 이거는 야르 입니다 하다죠 어.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대형으로 바꾸면 야 데, 그다사이 해주세요 가 되잖아요 그런데 근데 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쓰기発表표に 다시 니 야, だ 그다사이 다음 발표는 나에게 해주세요 조금 이상 하죠 응, 시켜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야 세테 이거를 사역의 형태로 바꿔가지고, 응, 어, 야라쇠르죠? 응, 어, 대형 연결해서, 야라세테크다사이됩니다 그러니까, 사역형에다가, 응, 음, 사역형에다가, 응, 어, 테크다사이 하면요, 응, 음, 뭐, 뭐 하는 것을, 응, 어, 허락해주세요. 어, 그런 뜻이 됩니다. 응, 어, 예를 들어, 응, 어 私に, 응, 이か세てください 응, 行かせてください. 어 ,行かせてください. 가게해주세요. 어, 어, 어, 그런 식으로 어,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 낮추는, 음, 낮춰서 뭐 시켜달라, 어, 뭐, 허가를 얻는 표현이 음, 어, 음, 됩니다. 자, 6번. 음, 정답은 음, 2번이네요. 私がしますので, <목소리> 김우さんはしなくてもいいです. <목소리> 내가 할 테니 어, 김 씨는 음, 안 해도 됩니다. 음, 그렇죠? 어, 어, 그러니까 수르죠. 어, 어, 시나크 대모 어, 나이 형에다가 대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테니 김 씨는 해도 됩니다. 이상하죠? 어, 그래서 2 번입니다. 자, 칠번 문제. 정답은 음, 1번입니다. 보단을 押すと水が出ます. 버튼을 누르면 음, 물이 나옵니다. 어, 자, 뭐뭐 하면 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어, 도, 바, 나라가 어, 있지만 이것 다 한국말로 해석 하면 뭐뭐 하면 이죠근데押す 어, 바. 이거 연결 문제입니다. 세바 이었으면, 음, 2번도 가능하죠. 어, 3번도, 어, 오시나라 이상, 오스나라. 어, 이런 식으로 어, 연결을 해야죠. 어, 4번은 오시타리, 타리, 뭐뭐 하거나죠. 어, 그러니까, 누르거나. 어, 만약에, 라였으면, 오시타라 어, 누르면, 어, 그러면 4번도 어, 들어갈 수도 있지만, Uh, 안되 죠？그래서 어, 1 번이 답이 됩니다. 자, 8번 문제, 자 전답 은1 번이 네요. 週末비용인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 요, 미용원, 음, 즉, 어, 미용실이죠. <웃음> 음, 주말 미용, 미용실에 가서, 음, 가미요, 어, 감이요, 어 에, 머리를 어, 자르려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죠? 어, 에, 머리, 가미, 감이, 이건 가미라고. 기르가 자르다죠. 어, 기본형 됩니다. 자르다. 그런데 같은 발음으로 어, 기르 이것도 있습니다. 음, 그렇죠. 어, 아, 입다. 어, 입다죠. 어, 인, 어, 악센트는 다르지만은 음, 자 이거는 입다입니다. 근데자 자르다의 기르는 어, 기르는 어, 일룹 동사고요. 어, 어, 입다에 기르는 이 그룹 동사입니다. 어. 자 여기서 어, 의지형으로 바꿉니다. 의지형 음. 일그룹이니까 기로 음. 그러니까 일본 되는거죠. 어. 의지형에다가 도어모 음. 뭐뭐 하려고 생각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음. 어. 근데, 어, 그래서 일본이 답이 됩니다. 음. 만약에 입으려고 생각합니다면 음. 한자는 다르지만 은 음. 기용. 이본처럼 응, 되죠. 응, 기용또思っています 응. 자, 두번 문제입니다. 예, 정답은 일본이네요. 응, 暑いですね 何か冷たいものが飲みたいですね. 덥네요. 무온가. 차가운 것을 어, 먹고 싶네요, 마시고 싶네요. 어, 그래서. 어, 이건 어려운 건 없습니다. 타이죠? 놈이타이 하고 싶다 어, 마스형 연결됩니다. 어, 마시다가 어, 넘이죠? 마스형놈이죠 어, 그래서 놈이타이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 자일번이네요 정답은 3년 이기리스에 있었는데 조금영어가 하나 세니다 3년 동안 어, 이기리스 어, 영극이죠. 영극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영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가능형. 하나스의 가능형. 하나세 음, 됩니다. 어, 이번, 하나されます. 이거는 음, 존경의 뜻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야기 하시다. 라든지, 말 하시다. 음. 자, 어,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